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 김병렬입니다 오늘은 어, 올 1년 동안 2022년 대비 이, 보셔야 될공시법 교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에, 공시법 교재 정말 두껍죠 예, 정말 많은 교재들이 있어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얇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어떤 책 봐야 되냐 이런 위기가 많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먼저 우리 2022년 대비 입문서가 이미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입문서는 이미 강의가 10강 정도 올라와 있고요어 이거는 공시법이 아니라 2차 과목이다 들어있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색깔이 있는데 중에 세 번째 색깔이 있는 부분이 공시법이거든요 이 교재는 제가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뭐냐면 테마마다 이렇게 OX 지문 비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은 틀린 말이고 근데 사실 비슷한 지분을 넣어놨거든요. 예를 들어 1번은 측량 기간 5일, 뭐 검사 기간 4일 이렇게 돼 있고 맞는 말이고, 2번은 측량 기간 7일, 검사 기간 5일 틀린 말이고 이런 식으로 맞는 말, 틀린 말을 비교해서 어, 정말 핵심적으로 입문하실 때 어, 지문 이런 어, 걸 구별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아시라고 만들어서 이런 게좀 테마고요. 어, 사실은 녹화 형상 이게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들은 입문서는 이제 계속 앞으로 볼 책은 아닙니다. 참고로 시작할 때 예, 한번 예, 정,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이런 내용의 교재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0, 2022년 대비 기본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 책은 어, 공시법만. 다 들어있는 거고요.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든 공식법 기본서인데 이론하고요. 이 교재에서 제가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은 이제 각 테마 마다 어느 부분에 공부를 해야 될지 미리 생각하기, 전범위를 한번 정리해 놓은 것또그 테마 마다 그림으로 도예 형식에 이게 별도교재 있었는데 자 기본서에다가 압축해가지고 다 넣어놨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힘을 줬고요. 각 테마 마다 꼭 필요한 기출문제들도 몇 개씩 예제를 집어넣어서 이론과 문제가 조화롭게 전체적으로 기본이 되는 이런 교재를 이론서로 만든 거고요. 네. 어, 이 교재는 11, 12월, 1월 이렇게 넉달 동안 정규 수업에 사용이 됩니다. 아 정말 많이들 기다리시는 교재가 음, 두시간 동안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요약집을 제일 많이, 얇으니까 굉장히 선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요약집은 아직 2022년 대비는 안 나왔고요. 어, 올해 2021년 대비 이제 교재를 가져왔습니다 이미 원고는 다 넘겼고요 아, 이거는 현재 편집팀에서 열심히 편집을 해서 2월 중에 출간될 걸로 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실제 수험생들이 가장 음, 선호하는 교재고요 요약집이라서 얇아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얇습니다. 근데 기본서의 내용 이론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문제까지는 들어있지 않고요. 각 기출문제 지문들을 분해를 해가지고 각 옆에 이렇게 보조단이라든가 또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어, 기본서 약간 형식적인 교재라면 이건 좀 자유롭게 저, 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그런 게좀 어, 좀더 편리하겠다 아,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만든 교재여서 이거는 이제 3 4 5 6 7 8 9 10 계속 에, 기본이 되는 교재로서 가져갈 겁니다. 요약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그 다음으로 우리는 기출문제집 요 교재는 제가 쓴 교재는 아닌데 우리 이제 메가랜드에 서 기출문제집이 에, 별도 특강으로 유료특강이 있는 게 아니라 기본 강의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5, 6월 강의에 기출 문제 특강이 같이 진행이 될 건데 정규 수업에 저는 이 요약집이랑 같이 병행해서 정규 수업에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7, 8월 달에 가면 우리가 예상 문제집이 납니다. 이 예상 문제집도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어 만든 교재인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론서 요약집 이런 거 만드는 것보다 문제집 만드는 게 훨씬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론서나 요약집 같은 경우는 해당 기출내용,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목차에 맞게 잘 껴놓으면 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점쟁이의 어떤 그삘이좀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창작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응용해야 되고 거기다 이론적 설명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교재입니다. 이게 2020년도에는 제가 오타가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2021년 교재는 정말로 우리 학생들이 오타 제보 같은 걸 하시는데 거의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완성도 높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공부하시는 2022년 대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가지고 좋은 문제들을 살리고 또 추가된 문제들, 또 변형된 문제들도 손박가지고 훌륭한 교재로 다시 만들 건데요. 요 예상문제집은 7, 8월 달 정규 수업에 우리 요약집이랑 또 역시 같이 병행을 할 겁니다. 요약집은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요 7, 8월 달에 수업에 쓸 거기 때문에 이제 6월 중에 출간이 될 겁니다. 이렇게 예상문제집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 5, 6, 7, 8그 중간에 일요일날 제가 테마 특강을 준비를 하는데 그 테마 특강교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요약집을 가지고 테마 특강을 계속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테마 특강 기술을 따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기 제가 올해 좀 반응이 좋았어요 재밌게 만들었거든요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지적법 비밀 노트 이렇게 돼 있는데 재미난 게 이렇게 쭉 넘어가다 보면요 넘어가다 보면 중간에 이게 앞뒤가 바뀌어요 이렇게 위아래가 딱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 파본 아니냐 이렇게 문의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파본이 아니라요 지적법 비밀 노트 샥 뒤집으면 등기법 비밀노트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쪽에 등기법 공부하시려면 이쪽 펼쳐놓고 넘기시면 바로 처음부터 공부가 되고요. 지적법 공부하시려면 또 다시 샥 뒤집어서 여기서 보시면 또 처음부터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두 가지 과목을 한꺼번에 학본으로 준비를 한 거고요. 어, 지적법 비밀노트 특강은 제가 보통 종로캠퍼스나 이런 부분에서 어, 무료특강으로 진행을 해요. 그리고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에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어, 한 5시간 정도 강의가 준비가 되고요. 등기법은 우리 테마특강, 유료특강이 좀 있어야 돼서 이 등기법 부분은 유료특강으로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강의 촬영이 돼서 유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한 것만 있으면 두 가지를 다 테마특강을 들으실 수 있고요. 올해 합격생 중에, 어, 나중에 등기법 포기하고 있었다가, 이 마지막, 이 비밀로트 등기법 튼가이 부분만 탁, 어, 6시간, 7시간 딱 얼른 보고, 어, 이, 상당한 점수를 맞추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인 교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강의 양도 적고 교재 분량도 적고. 근데 굉장히 핵심을 잘출을 했기 때문에 특강으로서 의미가 있는 이런 교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중간에 일요일 날, 일요일 날테마특 강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특강 교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지막. 마무리 지막마 특강을 할때 제가 이제 특강을 마지막 마무리 9월 달에 두 가지 교재를 준비하거든요 하나는 이론 총정리 요거는 지문을 보면요 안에 이제 지문으로 돼 있어요 지문으로 돼 있고 간단한 이론 정리가 돼 있고 이 지문들도 순서를 굉장히 신경 써서 배치를 했어요 또 지문들 순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아이 지문이랑 이지문랑 비교가 되니까 아, 이게 틀린 거구나 이런 거를 이제 깨달을 수 있게 그리고 그걸 이제 총정리를 위에다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우리 정답 바로 밑에 없으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정답 바로바로 배치해놨습니다. 를 그래서 올해는 요 교재 정답 오류가 한 두세 개 있어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아팠는데 2022년 대비 교재 정리하면서는 오타 없도록 다시 잘 수정해서 내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날 백선 특강 이건 이제 문제 위주거든요 이론청정리는 전체 뼈대 이런 부분들 이론청 전체 뼈대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약간 난이도가 낮은 편인데 이거는 조금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문제 위주로 어, 이런 백선인데 실제로는 백 문제보다 조금 더 있습니다 백열 문제나 수문제 사이 정도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어, 문제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문제는 해설이 아니라 그 문제와 관련된 이론을 같이 넣어 놨습니다. 이론 같이 넣어 놓고 문제 넣어 놓고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100문제 한 120문제 정도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역시 바로바로 정답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 그 밑에다가 정답도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일요일 날 특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특강이 두권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이제 에, 이 내용을 다 아울러가지고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교재가 이제 2시간 남겼다. 아, 이게 되겠습니다이 교재는요. 어, 이쪽에 보시면 이제 세 부분의 파트로 구성이 돼 있어요. 세 부분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요.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어, 요약지, 요약지. 요약지 부분이 맨 앞에 다시 압축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기출문제. 아까 보여드린 어, 기출문제. 이 기출문제를 다시 압축해가지고 두 번째 파트에 넣었어요. 세 번째 파트는 예상문제. 요거를 다시 압축해서 세 번째 파트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 교재 하나가 어, 예상 문제, 기출 문제 요약서, 요세 권을 압축한 겁니다. 압축해서 한 권으로 만든 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쓴 교재인데요. 이 교재는 그러니까 한 권만 계속 보고 싶다. 아, 나는 어느 정도 공부하는 능력이 좀 되고 또 잡다 한 거, 뭐, 완벽하게 하고 싶지 않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추려가지고, 버리면 제 버리고, 딱 합격하는 만큼만 공부하고 싶다. 한 것만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메가랜드에서 두 시간 합격당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강의에 적합한 맞춤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어떤 분들은 한 것만 계속 본다. 이단권화가 좋다. 이 다들 말씀하시는데, 사실 단권화가안 맞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보고 나서 캐치할 수 있는 것과 놓치는 것이 있으면 그 다음 요약집에서 캐치를 하고 또문제 과정에서 또 특강에서 캐치해가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이게 사실 은 정규 과정에 맞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난 그게 싫고 한 것만 계속 주구양창 보겠다. 어, 이런 분들을 위한 교재가 되겠습니다. 어, 대신에 이교재로 공부하실 분들은요. 너무 욕심내시면 안 되고 중간중간에 딴 사람들이 뭐뭐 뭐, 뭐 얘기하는데 난못 알아야겠다. 하면 괜찮아요. 그 부분들을 참고 넘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대신에 시험에 꼭 나오고 합격점까지 낼수 있는 필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믿으시고 끝까지 반복하시요 이런 과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교재인데 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마지막 9시월달 과정에서 이 교재로 마무리를 좀 못해드려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2022년 대비에 대해서는 마지막 마무리까지 이 교재로 우리 마지막에 이제 동영 모유사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이 교재로 끝까지 마무리를 해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 단권화로 끝까지 가겠다라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교재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단건화보다도 정규 과정을 쫓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어떤 과정 공부가 더 맞는지는 스스로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어, 만약에 당권화가 좋겠다 그러면 두주간합격당이 교재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간단하게 제가 사실 이 교재들을 촥 한번 정리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기회가 돼서 정말 다행이고요. 자, 이거 앞으로 나올 교재들과 지금 나와 있는 교재들 잘 보셔가지고 자, 여러분 합격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에, 교재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다